할머니 안녕하셨어요 코봉이에요 아 코봉이 왔니 우리 똥강아지 아이 할머니 저 코봉이에요 그러니까 이 똥강아지야 아이 할머니 이름 불러주세요 코봉이란 말이에요 하하하하 <웃음> 아이 할머니가 장난쳤다 이리 와 할머니가 뽀뽀해줄게 할머니 뽀뽀. 음. 아버지 오랜만에 볼까 좋으시죠? 뭐지? 아빠가 할아버지호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호 네 아빠가 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아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그래요? 모르겠는데 나는 어쨌든 뭐 좋은 말씀이시구나 할머니 아, 아 그래 커벙아 저 뒤뜰가 나가서 놀아도 돼요? 아이 마음껏뛰어놀면 커벙아 아, 감사합니다 야 뒤뜰 가자 뒤뜰 아 여기 있구나 오랜만이다 뒤뜰이다 와나 진짜 여기서 옛날에 제일 재밌게 놀았는데 알아도 안 되는데 이야 죄송합니다. 아저씨 이상 안 갔네. 그때도 뭐라고 더니 지금도 뭐라고? 야 산속 가서 맑은 공기 마셔야지. 아 좋다. 역시 숲속은 공기가 다르다니까. 어? 무슨 소리지? 어? 소리.. 났는데? 어? 잠깐만.. 어디서 난 소리지? 어? 어? 뭐야? 고봉이 살려! 고봉이 살려! 어? 이상한 소리가 나요! 할머니, 아빠, 고순아, 할아버지 이상한 소리가 나요! 어, 어? 어? 엄마, 할머니, 할머니! 아이 그래, 커벙아! 아이, 밖에서 이상한 소리 났어요! 아이, 무슨 소리 하는 거니? 무슨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그래? 진짜예요, 숲속에서! 이런 소리 났단 말이에요 아 그거 옆집 김씨 아저씨가 막걸리를 많이 먹었나 보다 아이 할머니 진짜라니까요 아이커 봐봐 사실 할미가 너한테 기인이 할 얘기가 있단다 할미 얘기 좀 들어보렴 아, 할머니 어, 무슨 일로 보자고 하셨어요? 고봉아 지금부터 이 할미 얘기를 잘 들으렴 네 알겠습니다 할머니 사실 저 뒷산은 네가 가서는 안 되는 곳이란다 그리고 저렇게 다리 휘엉청 땄을 땐 절대 가서는 안 된다 어 왜요 할머니? 1년 전이었던가 아, 이곳에 웬 노부부가 이사를 왔는데 저 뒷산에서 노부부가 큰 사고를 당해서 그만 목숨을 잃고 말았지 어진짜요 너무 무서워요 특히 이렇게 달이 떴을 땐그 영혼들이 귀천을 떠돈다고 하더구나 그러니 절대 저 산에 가서는 안 된다 할머니 무서워요 아, 진짜 말씀해 주셔야죠 그러니까 이할미가 다시 한번 당부하나 절대 저 뒷선에 가서는 안 된다 알겠지? 네 할머니 그런데 커봉아 이리 가까이 와보렴 왜요 할머니 그런데 너는 이 할미가 아직도 네 할미로 보이니 장난 한건데 <웃음> 아이 너는 참이할미동동담도잘 이 받아주는구나 <웃음> 아이 할머니 진짜 무서웠잖아요 <웃음> 어서 집에 들어가자 어여 들어가라 나는 여기 정리하고 들어갈 테니까 네 할머니 어, 안돼요 어, 안돼요 내코리내코 뜯어먹지마 무서운 것만 꾸잖아. 코순아. 코순이, 아이, 계속 자네. 어, 어떡하지? 잠깼어 밖은 어둡고, 음, 책이라 읽을까? 아니야, 이 밤에 무슨 책이 냐 엄마, 아빠. 엄마. 아, 주무시네. 좀 먹을까? 아니 코자코아 아까 할머니가 절대 저 뒷산에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나는 용감한 코봉이야 나는 무서운 거 모르는 그런 아이잖아 그러면 나 혼자 담력 시험을 해보는 거야 에이차자이햇불 태고 나 혼자 갈수 있어 코봉이 넌할수 있어 오. 어 근데 좀 무섭긴 한데 어쨌든 가보자. 야 그래도 이 햇벌이 있으니까 진짜 마음은 좀 놓인다. 아 어, 약간 여기 어디서 소리가 났었는데 어 여긴가? 여긴가? 어 진짜 괜찮겠지? 아니야. 나는 사나이야. 무섭기도 하지만 난잘할수 있어. 고보이 이지 가자. 어. 어 무섭다. 어. 어, 너무 너무 깊이 들어왔냐저집 아, 보인다 아, 안심하자 집 보인다 여기서 여기서 저 집까지 가까워 난할수 있어 아. 근데 아까 분명히 이, 이, 여기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었는데 어? 어? 어? 들었어 들었어 그치? 소리 소리 소리가 난것 같은데 아, 아, 아닌가? 가보자. 오, 오, 여기가, 저기가, 무서워. 아, 아니야, 나 잘못 들은 거야. 잘못 들은 거겠지. 어? 오, 그내 쪽이, 왜 엉덩이가 있지? 뭐야? 어, 설마, 설마 이 엉덩이. <웃음> 에이, 설, 설마 이 엉덩이 뭐가 있겠어? 에이.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고 공부도 열심히 할게요 무서워요 진짜, 오빠가 하도 소리 질러가지고. 나참 쎘잖아, 오빠. 야, 고순아, 내말잘 들어봐. 저기 뒷산에, 뒷산에 귀신들이 나 찾아봤어. 나무에도 있었고, 동 웅덩이, 구멍에도 귀신이 있었어. 오빠, 진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빨리 가서 밥 먹자. 아침부터 무슨 호랑 말코 같은 소리야, 오빠. 꿈이라는거지? 어, 분명히 저기서 분명히 귀신이 있었던것 같은데 아휴 아니라니까 다행이다 아 꿈이니까 아, 이렇게 기분이 좋을 수 밖에 없어 아 기분 좋다 그래 우리 엄마한테 내려갔자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인사드리고 밥 먹자 아 오빠 아밥 먹으러 가야지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안녕히 계세요